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들의 신세가 앞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단도적인 직접 화법을 안 쓰시고 좀 간접 화법을 주로 많이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깨달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 생각의 차이가 있고 감정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와 어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간접화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주님 말씀을 듣고 적용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선택이고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좀더 곱씹고 아이 말씀은 내가 좀 깊이 깊이 새겨들어야 되겠다 오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거기서 주어진 은혜가 삼삼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안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움직이는 이것을 주님은 굉장히 존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은혜도 천차만별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는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종의 입장에서 섬겨야 될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무조건 천국 들어가면 장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종들의 상태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이 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다섯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의 행실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할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두 달란트에 해당하는 열, 그런 열심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 예수 믿긴 믿지만 그냥 맞지 못해서 등 떠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너에게 열 달란트를 주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열 달란트를 줬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 이제 그때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시험만 오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무엇을 받았다 어떤 능력을 받았다 어떤 재능을 받았다 어떤 솜씨가 있다 나에게 이런 섞임이 있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감동과 사인과 어떤 느낌을, 느낌을 주셨고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내가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이건 정말 굴치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너에게 줬다 이거 줬다 이거 줬다 이거 줬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가능성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가능성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요새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님 나의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지금 주님 나의 가능성에 투자를 하실 텐데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숨어 있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을 좀캘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믿음에 상태와 내가 앞으로 주 쯤에서 더 무엇을 할수 있는지 나의 호기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나의 사상 이런 것들 내가 자신있어 하는 거 이거 말고 아직도 내 안에서 감춰진 가능성이 있는 지하자원 같은 것이 영적인 것도 있고 육신의 것도 있고 혼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지하자원이 보통 어느 나라에 지하자원이 발견이 되잖아요 지하자원이 발견이 되면 발견이 안 되면 모르는데 발견을 할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뭔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모지 땅에 가서 보면 그 땅을 막 사들인단 말이에요 싼 값에 그래서 미국에서 러시아 땅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알레스카예요 알래스카. 캐나다에 붙어 있는 알래스카. 그게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는 그냥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지하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방치해놓는 거예요. 그 엄청난 땅을 한국보다 수십 배더큰 땅을.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사들이는 거예요. 아주 아주 홀값에 싼값에. 그데 알고 보니까 알래스카땅그 얼음땅인데 그 얼음 땅속에 그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이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석유가 있지. 그 안에 또 원유 개발할 수 있고 그 안에 뭐가 뭐가 뭐가 있다. 아주 그런데 이제 알래스카에 미국사람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헐값에 사가지고 지하자원이 있는데 지하자원을 아직도 개발을 안하고 있어요. 나중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지하자원이 다 끊기면 거기서 이제 뭘캐려고그까게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그 땅을 파는 것에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때 가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우리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는 탐사할 수 있는 기능, 탐사할 수 있는 뭐 시추공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추공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공급하신다 자,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게 돼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같이 합시다 종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네.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종들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또재밌는 것은 주인이 있을 때는 충성을 하는 척 하는데 주인이 없으면 종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주인이 지금 멀리 타국에 갔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다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요새는, 그, 그 뭐야, 죠 최첨단 시대니까, 저, 크리스 전수환의 부부도, 이게 한, 이게 지명이로 그냥 집에다 놔두고 잠잘 때 그냥 교회 와버린대요. 그래서, 아니,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너희들이. 얘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컴퓨터로 연결해서, 핸드폰에 연결해서, 애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업체를 뒷장까지 다 실시간으로 다 본대요, 그게. 또 외국에 가서도, 사모님이 그 핸드폰에 연결했는데, 우리 집이 대문과 그 방마다 이것을 다또 본대는구만. 그러니까 기술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상태로 충성을 해야 됩니까? 종들의 충성심을 가늠하고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주인이 없을 때. 열심히 해나 간다 갔다 올 테니까 근데 갔다 오는 기간이 5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종들의 충성심은 언제 나타나느냐 주인이 없을 때나타나요 신부냐 신부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떨 때 증명이 되느냐 신랑이 없을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없을 때 신부단장을 잘 해서 신랑이 맨날 몇년몇월몇일날 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표현을 도적같이 온다 언제 도둑이 될지 모르니까 종들에게도 신부들에게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올때 자기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자 주님께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다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다 아, 이렇게 내안에 내 있는 것이 다 드러나서 드러나야 제대로 된 회개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어떤 식으로 봉사할 것인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종들의 입장에서 봉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다른 입장에서 헌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예야, 노예, 노예. 노예는 시키든 안 시키든 무조건 일어났느냐 주인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예라 그러면 잠자다부푹딱네만이 일어났느냐 마당 썰었느냐 예만이예 대가 만이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준비 잘했느냐 예 대가 만이 우리나라 옛날에 사극에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문간방에 종들이 대문 옆에 방이 있어서 잠을 잘때 그냥 안 자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그말 듣고 그새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야? 기가 종이 다는 거예요 그 종들의 가정에는 부인도 종이고 남편도 종이고 아들도 종이고 대대로 간호가 되는 거예요 집안의 노예 그러니까 종들은 종들로서 그 습관과 스타일과 그 모든 상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일은 종들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해야 겸손합니다. 다른 데 눈을 들지 않습니다. 다른 데 눈을 두지 않아요. 나는 누구냐? 종이다. 나는 누구냐? 종놈이고 종년이다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숨김의 준비 헌신의 준비 마당 쓸 준비 신발 대령 주인의 옷 대령 주인의 일구수일투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종을 놓고 내가 너를 지금은 내가 우리 집에 조그만 고구리에 내가 사또이고 너는 간호 집안의 노비 종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었어요. 종을 위해서 어, 아 종을 위해서 죽을 준비 아니야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칼 맞거나 그러면 종이 대신 남는 거야. 주인에게 누가 위해를 간다 자기가 이미 잡아서 작살 내는 거야. 그걸 보고 종은 감동을 하는 거야. 잘했다 고생했다. 너 이번에 내가 말이야 그냥 대감인데 무슨 군인데 내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다 내가 대굴에 가서 임금이 될 텐데 너 나를 보호하고 호위하는 호위무사가 호의 되라 그노비가 그러니까 이제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신분, 상, 신분 상승의 기회가 돼가지고 임금이 되는데 임금 앞에서 임금을 그림자 같이 보호하는 거예 여러분, 종들이 그런 자세로 봉사를 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허리에 띠를 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누가? 종들이 하는 거예요. 남이 등불을 켜든 끄든, 허리띠를 띠든 안 띠든 상관없어 나만 하면 돼, 나만. 내가 주님에서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내가 인정받잖아 내가 축복을 받잖아요 남이 잘하든 못하든 말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항상 서로 남에게 비교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일이 많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예수님 옆에서 좌총룡 우베코 예수님 오른쪽 왼쪽이 있으려고 해서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다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에루살렘에서 정권 잡아 가지고 로마를 타도하고 예. 여러분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같이하시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요 자꾸 쓰면 쓸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은 딱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생각속에 마음속에 딱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이게 움직여요 믿음이 유동성이 있어요 막, 막 움직여 쓰면 쓸수록 잘하고 믿음의 세계는 이 믿음이 아보다더 좋은 믿음이다 그건. 그, 그, 그 사람보다 이쪽이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충성한다. 그로 가버려요. 그로 가버려요. 막, 옮겨다녀요. 믿음면 세대를 거쳐서 가기도 해요. 할렐루야. 원수의 나라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주리급한 것을 알고 있다. 기생 나압에도 믿음이 들어가버린 거예요. 믿음이 막 옮겨다녀. 옮겨다녀. 이쪽, 저쪽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도 그래서 독점이 아니야. 그래서 성리부를 독점을 하려면 계속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영으로 살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의목표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때내 감정이 상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좋은 일이 없어요. 속으로는 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 피워야 돼요. 다 피워야 돼요. 음. 자 그래서 능력도 고정된 게 아니에요. 능록도 옮겨다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보면은 우리나라 에서 평양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김일성이 아마 강만석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김일성이 데리고 그러면 그 아이가 영의 사람이 되야 되잖아요 타락한는것 같아요 기독교의 모든 제도를 주체 사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도 수십 년 동안 평생 에을쳐서 주체 사상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황정님씨도 남쪽으로 망명을 했잖아요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움직여지는 그 현장에 원수의 나라에 사마리아에 또이 사람은 문둥이도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으로 막 역사하시는 곳에 움직이는 사람 믿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항상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욥과 같은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 보다 욥이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질이 달라서 그렇지 믿음의 다양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죄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실수도 하잖아요 그럴 때막 자기 부인도 막 팔아먹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만 살라고 욕은 어떻게 해요? 욕의 믿음 하나 때문에 자식이 다 죽고 부인도 저주받고 부인도 막 저주하고 떠나가고 몸에 문둥병같이 있는 것 생기고 그러니까 욕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의 차이가 있고 다양성의 차이가 있어요 욕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우상의 지역에 육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지역에 동방 우수 땅에 육같은 사람이 있고 갈개 우루 우상의 도시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얼마나 충성하느냐 양질의혼신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님 일을 할 때, 뭐, 천한 것도 있고, 천한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귀 쓰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을 할 때, 툴툴구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쓰는 그런 그릇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아난 한, 한 같이 합시다. 존귀하게 귀하게 서인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분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에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엇을 해라 그러지 않으세 다만 한가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제자들이 할 일이 생기고 제자들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를 동쪽으로 만들어, 정쪽으로 만들어, 뜨겁게 만들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보는 말씀 마지막은 "내가 불을 당해 던지러 왔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불이 던져져서 제자들이 불이 붙어야만 예수님과 유대와사마리아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불이 안 붙으면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집에서만... 이 동네에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새롭게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시면 사명의 세계로 들어간다 헌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봉사의 세계로 들어간다 섬김의 세계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자세가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은혜의 세계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성기고 싶지 않다 봉사하고 싶지 않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 아직도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야 껍데기 그리스도. 혼적인 그리스도 혼적인 그리스도야 영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어요 제사들이 불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어요 주인이 충성을 다할 때는 나중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주신다. 그리고 나와 주인을,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수종하게 되는거야. 그게 37절에 와있잖아요.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기를 오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너무 멋지잖아요 주인이 신랑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최선을 다하는 자는 주인이 띠를 띠고 와가지고 하, 나의 노비여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언연아 너날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냐, 강언년? 그거 욕하는 것 같네. 자, 여러분 성을 한번 보르겠습니다 자. 강언년 손 들어보세요. 성의 강씨. 강언년. 아멘! 해야지. 언년아! 하면 아멘! 하는 거야. 강언년아! 영적인 설교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웃어줘야. 강헌연아 <웃음> 어, 주님이 내 머리를 지금 만지시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내가 괜히 그러겠어 김 목사님 한번 해봐라 재밌다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자 아멘 크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많이 받을 강헌연아 더 크게 다 들리게 강헌연아 옳지 열받아야 헌신을 하지 축복 많이 받을 홍원연아 더 크게 팔도 굽다 어두 팔을 들어서 저렇게 근데 사모님처럼 그런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축복이 많이 받을 홍원연아 아, 다시 한번 그러면 능력 받을 장원연아 어왜 이렇게 이제 조선 시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설교 듣는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언년아 이건 욕이 아닙니다. 끝자만 붙이면 욕이지만 장언년아어 <웃음> <웃음> 이거 재밌다, 응 군이 성령춤을 잘출 언년아. 자기가 옷인지도 몰라. <웃음> 오유. 집사님은 뭐요? 뭔 언연이요? 아. 좋아요. <웃음> 참, 참. 이것도 주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영진설교하면 지루하니까. 성격이 그... 활달한 조언연아 아멘. 그그그 뒤에는 뭔언연이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빨리 부르겠습니다 시간이요. 이언연나박언연나개언 아니 아니 개정언원나 걔... 아, 아. <웃음> 어? 그건 진짜 욕 같은데 그거는. 주님께서 헌신할 천 원년아 네. <웃음> 나는 죄 없어요 사모님이 얘기하세요 은원이 네. 라나 은원이 네. 아나 네. <웃음> 축복받을 그 원년아 아니야 그 아니야 그 뭐지? 남자는 뭐라 그러지? 어? <웃음> 그건 넘어! <너머? 웃음> <에헤. 웃음> 아, 외국 안 가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니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까지 했지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자꾸 임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재밌고 즐겁잖아요. 할렐루야. 안 그래, 장은녀아 <웃음> <웃음> 우리나라. 우리나라만이 이해가 되는 그런 편이에요. 저 뒷사람 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만년이야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기 소음을 댑니다 주님 이언년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소리를 안 지르는 사람은 심판해 주시옵소서 크게 하는 사람에게 크게 주인의 상이안게해 주시옵소서 시작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주님은 충분히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보상을 해 주시느냐 소...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주인이 멋진 신랑의 예복을 입고 띠를띠고 어떨까요? 그 종들에게 가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옳지 여기 앉고 아이고 뽀뽀도 오늘 내가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사인 녀석이 왔어요 누구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내가 오늘 한 가지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고마워 앨범을 하는데 결혼식 액자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 괜찮아 얼마나 한다고 하냐그 평생 남는 건데 해 괜찮아 아, 진짜 아빠 고마워요 이러다 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원 전도사가 우리 사회한테 자기도 내 볼에다 뽀뽀해라는 싫어 야 근데 근데 그런 걸해 봤어야지 우리 집구석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 우리 집구석으로 들어오면 그거 다 해야 돼 네. 며느리도 내입다 네 뽀뽀하는데, 사위도 뽀뽀해야지. 사위가 장모님 볼에 뽀뽀한 적 있어? 없어, 사모님? 없지. 나는 해야 돼. 왜?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음.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 아빠한테 하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 고구마 뽑아 몰래 뽑아 먹다가 들통난 사람처럼 그그 그 뭐야, 저그 무슨 뭐지 그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짐승 그 뭐야? 응? 몽구스 몽국수, 몽구스인가? 어? 뭐 그런 거있잖아이기 가지고 독수리 온데 감시하고 이런 거. 미역캣미역캣 같은 거. 솔로몬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아빠한도 한번도 안했는데 안하니까 해야지 나한테는 그래가지고 아유... 아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뽀뽀를 하려고 이만큼은 내가 입을 쫙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자들끼리 이끼리 뽀뽀하는 거잖아 입기를쫙 돌리니까 놀래가지고 으 <웃음> 목사님 남자끼리 어떻게 뽀뽀를 해해라면해 뽀뽀하는 속간에 획돌리니까 놀래가지고요 그래 그래 입 주둥이 안 돌릴게 <웃음> 그 다음 뽀뽀를 딱 하고 나서 <웃음> <웃음> 아 저쪽으로 도망가 을리라고요 <웃음> 둘이 놀리는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는데나따라가려고 지금 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호텔 어느 호텔을 찾냐는 절대로 안 가르쳐 줘 나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왜내 카드를 줬거든 호텔 위약해라 카드 쓰면 내가다 떠요 내가 다 알고 있어 하기생이 끝나고 저도 지쳐고 힘들잖아 14일 연속 집회하는데 나도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참 자기 일이 아니라고 아면도 안 해주네. 그래좀 나는 이미 몰래 다 알아요 벌써. 다 알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쓰는 카드를 쓰면요. 비행기가 공짜야. 1년에 3번인가 4번 공짜로 쓰시는 티켓이 나와요. 왜냐하면 카드를 계속 써서 외국 갈때그 카드 비행기 티켓 쓰지 성도들이 가면 커팅 쓰지 그래서 국내 비행기는 공짜한 사람은 공짜고한 사람은 반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보 이걸 언제 써먹을까 사모님한테 야 이제 사모님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라고 해야 되고 장모님이라고 그래. 한번 해봐 아이고 아, 어떻게 아, 아, 오, 오, 오울거려요 얘봐저저저저당연히라고 저, 이쪽으로 도망가버리면서 그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약올려주는 거요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거두고 걔들 놀려줄 게 많아요 차곡차곡 내 안에서 쌓이고 야이 바보야 그러니까 그래요 난 바보요 영원히 바보가 되고 싶어요 그걸 또 청년들 몇명에서 또 놀린대요 또 서로 같이 다니면서 에... 자 여러분 주님은 에... 종들의 충성이 언제 나타나느냐 주인이 없을 때 얼마나 최대한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느냐에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원래 종은 24시간 쉴틈 없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은 종의 처지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병 걸리든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주인이 먼 데서 올때 내가 종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겠다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종의 처지에 신경쓰지 않지만 실상은 주인은 종을 다 챙겨주시고 돌보고 섬겨주십니다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때는 종을 주인이 종을 많은 챙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알수 있잖아요 주여 주인님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열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 너가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인이 두 달러한테 주셨는데, 네 달러한테가 으면 죽도록 충성했거나, 잘해도 다 착하고 충성되지 마. 더너가져 그리고 보너스로 내 잔치에 너 참석해. 할렐루야. 네. 주인이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주인이 볼때 주인이 종을 사용할 때 종이, 종이 부담스러우면 주인이 못 써요 종이 부담스러워 저놈은 내가 쓰려고 그러면 이치 따지고 환경 따지고 못 따지고 기분 따지고 생각 따지고 느낌 따지고 감정 따지고 응? 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그러고. 나는 그건 못해요, 못해요 그러고 해봐. 못해요. 그러면은 그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딪혀 보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고, 시도 해 보지도 않고,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위에서 달란트를 주고 난 다음에 주인이 떠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방법도 몰라. 누구하고 상의할지도 몰라 동선남부초도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서 주인의 것을 가져와다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망할지도 모르고 흥할지도 모르고 누구와 만날지도 고 상의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달란트 장사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이걸 주는 것은 가능성을 보고 주셨기 때문에 가능성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가능성 할렐루야 너는 게을러 너는 나태해 너는 부지런해 그거는 종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다데 뭐하고 싶다 뭐하고 싶다 내가 자녀들이 하는 말일거예요 죄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다 해봐 네 믿음대로 해봐, 형편대로 해보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봐. 할수 있는 것을 다 해봐.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실패도 괜찮아, 실수도 괜찮아. 그러나 죄성이 있느냐 없냐 그걸 먼저 따져.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해,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은혜, 은혜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가능성만 가지고 한다? 실패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은혜 충만해야 한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지혜 없으면 장사 못합니다. 지혜가 있어도 장사가 안 되는데 남들에게 없는 지혜가 내게 있어야 남들에게 없는 통찰력이 내가 있어야 앞을 내다뭐애 예언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앞을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앞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감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지력 할렐루야 좀 똑똑하고 경험이 있고 좀 지혜로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꿈으로 역사하시든지, 환상으로 역사하시든지, 기도 중에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든지,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역사하시든지,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방언으로 막 풀어가는 거예요. 방언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역사실.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진 지 아세요? 이거는 놀릴루야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아파트, 당, 아파트 집값 때문에 이거 난리가 아니잖아요 난리가 아니야 내가 우리 집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어떻게 알아보니까 1억 밖에 안 된대 일억. 융자가 1억도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 쓰는 목적과 이것을 쫙 써야 된대데 빚을 1억을 어떻게 갚을 거냐 용도까지 목적까지 쫙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3개월에 한 번씩 감시가 나오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건 내가 하나님 올해 3월달에 2월달에가 3월달에 예란 yeah, 모르겠다 99% 빚을 내서 아파트를 하나 했잖아요 왜 우리 집 팔리고 우리 집이 팔린다고 막 사람들 와서 막 보니까 꼭 계약할 줄 알고 보니까 집이 팔리면 이 돈을 성전을 계약을 하고 만약에 14억을 주면 15억짜리 7억 5천 7억 5천 2개층이 되 300평짜리 2개층을 쓰면 우리가 여기 2개층을 쓰는 건데 그것도 여기는 월세인데 거기 가면 완전히 교회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야 집 보러 해달라고 집 기획도 여러분 기도해 줬잖아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이제 지금은 시대가 분위기가 영혼을 팔아서도 집을 사야 된대요 지금 일을 저질러서 얘라 모르겠다 99% 빚이야 그걸로 그냥 청라의 웰카운티 단지가 식구가 얼마나 큰지 모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거기 살아요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 작년에 한 채가 남았는데 그안 했더니 집값이 안 올랐어. 그리고 그냥 차리려야 빚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또 해? 그러고 나서 오래 갔더니 또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거 안 사시면요 목사님 후회 많이 하십니다. 아이 그래도 몰라 내가 돈이 어디 갔어? 목사님 융자까지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아 이거 안 돼요 그래야 돼. 몰라 몰라 근데 이게 나는 그러기 하나님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실 복이라면 주시고 안 그러면 내가 또 버리게 죠 내가 복차 바꾸는데 그래 가지고 그거를 미루고 올해로 넘어왔는데 2월달에 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는 다 리모델링이 됐는데 그 아파트만 그한 채만 리모델링이 안 되었어요 리모델링 평수가 큰데 20평 정도 밖에 거실이 안 나와요 기둥이 또 있어요 아우 싫다고 근데 나중에 그쪽에서 뭐라고 런지 아세요 내가 그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내가 원하는 방식에 이런 방식이 있는데 물질을 더 탕감해 주시고 융자권도 좀잘 받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리모델링도 해결해 주시고 조목조목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며칠 뒤에 목사님 1억을 깎아 드리겠습니다 1억을 깎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리모델링 값 28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진짜예요? 그런 것을 내가 안 봐도 99% 유흥자까지 해 준다는데 연 3%라는데 이 자가 얘해라 예, 모르겠다 주헌아 네이름을 해버려라 나는 오래전에 신용불량자로 10년이 넘도록 있어가지고 나는 안돼 그리고 해버렸더니 99% 중자가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해라 할렐루야 아 돈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주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안 믿는 사람을또 이렇게 하게 하 가지고. 그 웰카운티 아파트가 굉장히 단지가 서총매지 제일 큰데 저평가된 아파트야. 6년인가 7년 됐어. 저평가된서그 아파트 하나 때문에 다른 집 사람들이 다 떠오는데 그거 딱 하고 나니까 확 1억 2억씩 막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기도 하나님 전철 좀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전철 못 들어온다고 안 들어온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혼자 기도했거든 그때 그때 김미자입사 그걸로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기도하셨죠 그때 내가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앞으로 전철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철 들어온다고 이제 확정이 났어요 여기도 신도시 청라 검단 검단 1도시 2도시 그거 없을 때 내가 여기 와 가지고 그 도시 국제 신도시 없을 때 우리 여기 와 가지고 여기가 여기가요 우범지대였어요 우범지대 인천 서구가 우범지대야 우범지대 여기 불꽃동네 있잖아 서구청 뒤에 정말로 이게 사건 맞이 난 지역이에요 성남동은 말할 거고 성남동은 그래도 좀 건전한 데인데 여기가 우범지대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청나 백만 평 되는 사모님이 거기서 허허불판에 건축 폐자재에 쌓여있는 그곳에, 거기서 비닐하고 수동, 두동인가 딱 했는데, 거기서 사모님이 녹아다 했어요, 겨울에. 겨울 내내 수건 뒤집어 쓰고, 녹아다가 꽃갱이 파고, 그쇠바기는 그거 밀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보죠. 한 달에 키큰이야 20만원, 가 30만원 나오는데, 아침 9시에 까지고 오후 5시에 끝나는데, 허허불판에 겨울에 막,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코에 얼음 박혀서 귀에 얼음 박혀서 얼굴도 얼음 박혀지 아니 국회사무처 잘나가는 공무원이었던 사모님 내가 직장 때려 치래가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노가 다고땅 꽃갱이로 땅 파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도 사모님이 소망을 가졌어요 주님 여기서 나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는 여자들 같으면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신세한 탄도 내가 전 목사, 이, 이, 이, 개, 이, 김영도 목사 만나는데 내가 신성이 뭐야? 결혼할 때도 사모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결혼한다고 얼마나 반대하고 비아냥거리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회장님하고 그렇게 결혼하니? 지금 와서 지난번에 친구 전도에서 만나서 그집 딸내미 결혼해서 갔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목사님, 목사님 이럴 줄 몰랐어요, 나! 사람은 본시부터 태어나면서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에 새로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동기가 만들어져서 본인이 변화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과 기도는 움직이고 이 사람한테 갈수 있고 저 사람한테 갈수 있고 저 사람한테 기회가 될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도에할건 지금 눈물만 나는거에요 손주들이 세 명씩 되니까 손주들이 날 대로 가면은 형제 가라도 내가 제일 못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지리고 형님들 잘 나갈 때 입에 이 주둥이의 입가에 핏딱지가 항상 있었고 항상 기도하다 나는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막말로 기도하다 나는 되져버리겠다 이랬더니 항상 사모님이 죽을 병 걸렸으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 동기들이 4명이 과로로 과로사에서 로로과 죽었는데 자식들 2명 3명 나두고어린애들나두고 나도 나도 죽었고 나도 항상 죽음을 생각했어요 주님 나도 죽을 줄 모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하면 이 심장이 너무 놀래내 심장이 내가 소리는 기도 소리에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놀리면 몸이 바로 요새도 주일날 되면 한 시간 혹은 주일날은 거의 잠을 못 자죠 30분 자고 고민이 많고 외국에서도 돈 달라고 그러지 아프리카에서 돈 달라고 그러지 성교지에서도 회돈 달라고 그러지 후원해 달라고 그러지 맨날 이러니까 제가 이 머리에 치가 나요 치가 나 우리 전사들도 내가 안 봐도 이들을 보면은 아이고 옷이 없구나 헌, 입을, 헌 옷을 입고 애들을 데리고 왔네. 옷이었구나. 흰색인데, 흰색인데 분명히 옷은 흰색인데, 폐지색이야. 옷이 없구나. 그 내가 오늘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우리 전사 얘기들을 줄 옷을 몇 가지를 사라하는 시간을 대가 그냥 왔어요. 그 내가 아들하고 우리 요셉 전사하고 며느리한테 야, 너희들 어디 있는 거좀 알아봐라. 그 내가 카드를 주고 왔어요. 시간이서 내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자식 같아요 자식 그리스나 명준이나 다 사모들도 딸 같고 존사들도 아들 같고 이놈의 눈이 문제야 네눈 이훈상 집사도 교회사 맨날 붙어 있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뭐 잠일 시키고, 뭐 시키고, 뭐 시키고, 뭐 시키고. 그래, 내가 24, 24. 휴가 갔다 와, 빨리. 일주일 내내 갔다 와. 어, 휴가 별만주고 전사인들은 집회하기 전이나 집회 끝나고 나서나 네, 휴가 갔다 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나 씀씀이나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솔로몬하고 김주원주사 결혼할 때도 어떤 사람은 피아냥거리고 계속 남의 말 하듯이 먹었더니 먹었더니 이는데 어떤 분은 살짝 와 가지고 솔로몬 회장한테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결혼병에 못했으면 좋겠다 이거 또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은 주은사도 주는 사람도 있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가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 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계속 돈 보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기는 손수를 끼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그러니까 그 교회들 어떻게 해요 고아원 아이들 어떻게 해 어떻게 뭔가 다 떨어졌지 그럼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벌려놨지 또 프로젝트 하면 또, 또 다른 거 하지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진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 온지 얼마 안된 집사님이 300만 원을 넘급을했어요 내가 300만 원을 전날 보내려다가 못 보내가지고 한번더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주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카드로 또현찰박치기고 카드로 또 긁어서 또 보내야 됩니까? 아니야, 더 기도해 보자. 그런데 그날 월요일 날. 조원준 도사가 월요일 날 사역하기로 한 날, 그성도가 그때 300만 원한 겁니다. 그때 내가 아마 설교를 했나? 어. 내가 잠깐 들렸지. 그래가지고 헌금 계산하는 거 보니까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그분한테도 감사하지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내가 한번 하려고 하다가 한번 침마만 꿀꺽 삼키고, 한번 더 기도해 보자.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는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서 300만원을 3,000불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찾으면 또 3,000불에서 세금 떼요 그러니까 아예 예, 찾을 돈까지 우리가 그쪽에서 세금 들까지다 해가지고 3,680불인가 돈이 들어갔어요 680불인가 그러니까 7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와, 얼마나 감사 그래도 우간다에도막 사진 막 성전 건축 진행되는 사진 막 보내주지 그리스 전사 그거 번역해 가지고 오지 그거 붙잡고 막 하나님께 막 감사하게도 해서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녀 문제든 내 문제든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섬교제에 대한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드릴 사인도 받고 내가 봉사할 사인도 받고 내가 받을 사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연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복음의 최전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그거예요 예. 영적 전쟁의 앞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행동을 보시겠다는 의미예요 사람들 눈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습관을 어떻게 하냐 평소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하나님이 임재와 기름 봄이 있을 그런 것을 하느냐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 병들지 않고 주님을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들 종들은 요 평소에 잘 먹어야 돼 노예들 보리밥이다 깡보리밥이다 김치다 뭐다 막다 치는대로 먹어 종들은 그냥 예? 맛있는 것만 골라먹는 게 아니고 막탁 쇠로돼서 먹어 왜 힘을 쓸수록 근육이 생기잖아요 마당을 쓸수록 땀을 흘리죠 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자 종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예? 책망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인은 나를 아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생각 염려하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을 다고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나중에 띠를 띠고 새 옷을 입히고 상을 다가지고 너는 나의 상에서 먹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도를 줄 것이다. 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수과 생명수를 먹고 생명과일을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충성된 종은 알아서 봉사하지 주인이 억지로 막 시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주님은 절대 일안 시켜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힘들어 매사에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힘들어도 하잖아요 주님 일도 마찬가지야 이건 내가 할 일이니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나중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들은 최선을 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종들의 상태 종들의 심리 종들의 과정 봉사하는 과정 그리고 종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과정 그리고 축복 받는 과정 주님은 시작부터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띠를 띠고 봉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로 가서는 불충성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떤 처벌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인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봉사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받아서 봉사하면 다 감당하고 기쁨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을 것이 숨은 것이